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것은요 바로 덱 스페인 이라는 기술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았던 거는 조금 다르게 360도로 한바퀴를 돌리는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은요 이런식으로 하지만 이런걸 하면서 이런 느낌으로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중지가 요 왼쪽 에 사이드 윗부분에 와주시고 그 다음에 약지가 위쪽에 새끼손가락이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오면 되고요 엄지가 이 하단을 잡아줍니다 이런 느낌으로요 검지는 이렇게 이런 렇게이 식으로 놔준 다음에 왼손 메카닉스 그립에서 검지만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요 그런 다음에 카드를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오른손잡이는 이렇게 돌리면 돼요 이렇게 돌리는데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요. 이 상태에서 중지가 카드를 반 바퀴 돌리는 거죠. 이 상태에서 반 바퀴. 자, 중지가 이렇게 반 바퀴를 돌릴 때 나머지 손가락은 뭐하느냐? 왼손의 손가락들은 무엇을 하느냐? 바로 이 도는 카드를 안정적으로 잡아줘야 돼요. 잡아주지 않으면 카드가 떨어지거나 어, 굉장히 흐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새끼손가락이 요 위쪽에 오고요 자지 이렇게 중지가 돌리려고 할때자 지금 여기서 중지 이렇게 돌리려고 할때 새끼손가락이 카드의 상단부분에 와주고요 그리고 중지가 돌리면서 나머지 중지와 약지가 사이드에 붙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메카닉스 그립으로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거 다음에 이제 또 팁이 하나 있다면 검지는 손톱으로 무조건 이렇게 잡아주어야 합니다 지금 손톱 닿는거 보이시죠? 손톱이 닿지 않으면 카드가 굉장히 잡기 힘들어집니다. 네 이런 카드 스핀이라는 기술이었고요.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연습해두면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봐주신 여러분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